안녕하세요. 띵준이 입니다. 저번에 진행했던 클래스 원어원에서의 배경 클래스가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. 오늘 클래스의 얼리버드가 오픈하였습니다. 얼리버드는 강의가 제작되기 전에 미리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것인데요. 약 40%의 할인이 되오니 관심 있으시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. 구매하실 때 전에 응원을 하셨으면 응원 쿠폰을 적용하셔서 하시는게 가장 할인율이 높고요. 만약 응원 쿠폰이 없을 경우 자, 이 클래스 사이트에서 하단에 보시면 자, 맨 밑에 이 빨갛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자, 이 쿠폰을 받으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거는 클래스 1원에서 자주 하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. 자, 클래스 1 메인 페이지에서 오늘의 영원이 있는데요. 이영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날마다 다른 클래스가 뜨는데요. 영원클래스를 이렇게 무료로 담으시고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담으시면 영원클래스와 같이 담기라는 버튼이 생기는데요. 말 그대로 다른 클래스를 결제를 하면 영원클래스는 덤으로 딸려옵니다. 강좌는 1월에서 2월 초 사이 나올 예정이고요. 계획상으로는 2월 4일부터 수강 가능하게 바뀔 예정입니다. 이미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빠르게 제작 진행 중입니다. 제 클래스에서 배우는 내용은 유튜브 하단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클래스 워너 홈페이지에서 띵준이를 검색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클래스의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. 그에 맞는 퀄리티의 강좌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